이건 그러니까. 또뭔 게임이야? 어, 이거 볼링, 이거, 아, 야, 이거 말고. <웃음> 이것도 볼링이네. 잘못, 잘못 꺼냈네. 뭐 하는 볼링이야, 이게? 엎퍼 아니다, 로딩 다 됐을 때까지는 안 된다. 로딩을 기다려야 한다. 아, 그럼 내가 판을 바꾸면 되나? 엎었으니까. <웃음> 근데, 어. 이상하게 엎퍼지니까 어. <웃음> 아, 이거 좀 플레이 하다 엎으면 제대로 되는데. 잠시만... 마음... 어떤... 어떤 볼링이었지? 우리 하던 게 TTS인가? 어 그래, 아, 맞다 TTS 리로디 어? TTS가 없, 없어졌다, 요 어? 어? TTS 볼링 어디 갔어? 증발 아, 여기 있다 로디, 리로디 나는 레인 54번으로 하겠다 54번이 없지 않나? 9번 할래 4번을 해야지 5번이야 어, 5번 사.. 네가 5번 들어가고 내가 4번 들어갈게 그러면 새 게임 시작 골링 좀 주세요 공 골라 어, 간다 어.. 어떤 걸로 하지? 이쪽으공 날린다 일단. 는 <웃음> 이거 내, 내 써도 되나? 어.. 날렸다 응. 이거 튕구는 거가? 음, 노트 봐봐, 모르겠다. 어, 노트도 비어있다. 아, 헬프 인네 밑에. 아, 플릭하는 거다. 이거, 이거 치는 거 맞다, 알까기. 아, 튕기는 거가? 야 망했다. 5점이다. 54점이 되겠군. 오! 워스트라이크 오, 오. 아까 할때 스트라이크 안 나와가지고 빡쳐서 엎었는데 엎은 뒤로 어떻게 돌려야지 하고 있어 아오아 아, 하나 남았어 진짜 볼링 못한다 아 하나 남았어 볼링 뭐야 공내가 스페어 처리하면 되지 그러면 공이 사상들로 튀어갔다 으악! 8점 7점 공이 계속 탈주한다개어스탠바 개. 리 아, 스페어 실패 이거, 이거, 이거 좀 괜찮은데, 요 Get up, stand by. 발사. 不, 오, strike. 한방컷. 아, 9점이다. 아, 김오르피. 아 9점이다. 한방컷, 김 무릎이. Get up, stand by. 행인. 어? 한방컷. 아, 나 한방컷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 튕기는 거다 이거. 튕기는 건 쉽지 날린게 아니라. 어, 아. Get up, stand by. Get it. 아. 오, 또 스트라이크. 한방건할수 있다나. Get up, stand by. Fire. 뭐, 오, 또 스트라이크. 헤 in. get up, stand by. <웃음> 파이어 야나할수 있다 한방컷 아 스페어 해야겠다 <웃음> 한방컷 봐봐 옆에 9번 봐봐라 응뭐 <웃음> 뭐야 저거 <이거? 웃음> 어? 안된다 공, 공 크기가 안 맞아서 팀 공도 왔다게업 스탠바이 파이어 아 스페어가 안돼요 겟업 스탠바이 행인 아, 실패. 아, 기, 모르게. 야, 기계 끼었다, 공. 응? hang up, stand by, fire. 아, 스페어 실패. 야, 공 끼어서 안 된다. get up, stand by, hang in. 공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 고장난다. 좀 Get 좀 up, 좀 stand by. 방... Hang in. 아, 뭐야, 실패했어. Get up, stand by, hang in. 더, 좀, 좀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겠다. 오, 하나, 핀 하나 남았다. Get up, stand by, hang in. 오 나이스 마지막 스페어 아, 안되겠다 난 스페어 하기 위해서 공을 용접할거다 뭐야 어, 한판한번더 던져야 하나? 행위드 겟러 스탠바이 액션 뿜아또 하나만 았네야나 끝났다 총 172점이다 나도 해보겠다 공을 용접했다 나는 잘 <웃음> 말이 도구잘봐이 보고있다 일렬로 일렬로 졌다 댔는데 일렬로 쪼댔는데 왜쪼데 이거 야 이거 바닥에 뭐가 쓰여있는지 안보이나 뭔데 바닥에 <웃음> 이거 뭐지 파란색 블록같은게 있네 스트라이크 됐나? 어 여기 있네 야야야 <웃음> 레전드다 공 3개 나왔거든 어 3개 다 스트라이크 처리됐다 미쳤네 <웃음> 미쳤네 이거 르미쳤다야 <웃음> 그거 줘봐 행인 아이거 일단 행... 약간 돌리고 오, 딱 맞지? 놔둔 디 벌써. 행인 왔다. 어, 나 107점 됐다, 벌써. 뭐야. 이거 공 3개 들어간 걸로 처리된다, 이거. 페인. 공 3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된다, 계속. Get up, s t a n 페인. 오케이. Get it all, stand by, hang in. <웃음> 오, <진짜 그래. 웃음> 야, 야, 야, 고장나서 나 138점 됐다. 세 <웃음> <Hang in. 웃음> 레전드인데. 새 게임 해볼까? 새 게임으로 그걸로 다 돌리기. <웃음> 공 용접해서 갈거잖아 근데 그 용접을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사슬 모양 있지? 어. 조인트라 돼 있는 거, 그걸로 하면 된다. Oh. Get up, s t a n 아니다, 난 정정당당하게 스트라이크 할거든 <웃음> 나는 그런 거 없다. 정정당당은 하 없다. 새로운 게임 시작. Get up, s t a 난더 나쁜 방법으로 할 거다. Get up, stand b 어? 내, 내 라인에다 장난을 쳐다니 Get up, stand b 내, 누가 내 라인에다 저런 짓 쳐다녔냐? 암튼... 어, 네가 했다, 얘가. 기억도 했다고? 못하나, 이제? 으악, 나 저런. 저러... 그런 숫자 쓴적 없어. Get u 바이 t a 나는 30점이다. 러다50몇점 <웃음> 아,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될수 있다. 가능성 있어 내게 여기 끼어 있네. 꽁이. Get up, s t 아 실패했어. 어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근데. 어잘만들었다 게임이 만능이다. Get up, stand by, hang in. 안 안돼. 아나 120점 이다 지금. 고장 났어. Get up, stand by, hang in. 아, <웃음> 고장 나는 거기. Get up, stand by, hang in. <웃음> 야내 내일에 나 누가 저이런거써달냐고 네가 했다 해가 기억하라고 좀. 아니 나나 노란색 으로밖에안 쓴단 말이야. 하얀색이 범인이 있다 아니 난 하얀색이 아니야 야니 네 점수 안돼 빨리 점수를 만들어야 돼 행인 됐다 박제 니지우기로 네, 이거 한번 지워야겠다 아 근데 이거 리셋 포인트를 해도 빌질하면서 안되는데 음. 어, 아 됐다 아저기 작동중일 때는 안되는구나 음. TTS 볼링 Get up, stand by, hang in 이거 근데 꽤잘 만들었지 않나어잘 만들었다 우와 내내세개짜리공 일로와 <웃음> Get up, stand by, hang in 야 됐다 나 300점이다 <웃음> 미쳤어 <웃음> 나 300점이다 <웃음> 야이 발사기 이 나오는 기계에서 공이 꼈다 어디? <웃음> 이거 나오는 기계에서 공이 껴있었다 1번이제 아니 니꺼 네아 진짜? 니꺼 네 껴있었다 아 그렇네 괜찮다 나 300점이다 에이 와얘 빡살났다 저기 <웃음> 야 글자가 니가 뭐. 썼다 아이가 이번엔 진짜 아니라니까 노란색이다 이번엔 니가 <웃음> 썼다 범인는 너다 Get 탠바 stand by, hang in. Okay, okay, okay. 음, 볼링핀 하나가 왜 여기 있냐? 잘 봐라. 스탠바이! d b 야, 지금... 잘 봐라, 잘 봐라, 여기 잘 봐라. 이 <웃음> 레인 잘 봐봐봐. 뭐. 어?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응. 여기 숫자장되대 있다. 어, 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봐버렸다, 도망가. 아, 그걸 보면 어떡해. 야, 그 와중에 이거, <웃음> 그, 자 써인 거 봐라. 으아, 으아, 으아, 또 있다. 아, 아, 아 아, 어때? 아, 다 써져버려.